여러분 매일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성령 속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그거. 그거 하나 지켜내기도 바쁩니다. 그 일을 해내면요. 또 자명한 게또 나오거든요. 자명한 일을 한번 자명한 쪽으로 발 디디면요.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사도가 되고 끝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속에 이 수레바퀴 빠지면 끝나요. 여러분 성령의 현존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진리를 직관하게 됩니다. 아,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진리가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선악, 선악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악의 식별.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를 실천해야 이제 안, 찜, 안 찜찜하지. 안 그러면 찜찜해요. 자, 여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성령과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기도, 기도죠. 기독교식으로.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의, 성령과 하나가 되는 순간 성령만 알고 있던 진리가 나한테 알려져요. 다는 아니지만 내 역량에 맞게 알려져요. 그럼 이게 알아지면 요 자명과 찜찜의 느낌으로 애고한테 이 정보가 그대로 이게 진리를 직관한 게 애고한테 그대로 또 직관됩니다. 자명과 찜찜의 느낌으로 그 느낌을 이제 풀어봐요. 말로. 언어로 풀어보면 선하이 식별되고 진리를 언어화해서 분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요. 실천 안 하기 겁나 찜찜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실천을 해요. 아, 그럼 실천하다가 이제 또 힘들죠? 진리를 실천하려니까 난관도 많고, 역량도 한계가 오고, 아유, 죽겠다. 좀 쉬자. 하고, 딱, 쉬자. 하고, 성령 안에서 쉬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직관되면서, 자명 침침 느낌이 면서 진리가 분석되면서,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돼요. 어, 정말 힘든데? 내 역량에서 한계가 있는데, 몰라 명상을 하자 하면, 이게 제 하루 일과거든요. 죽겠어요. 죽겠거든요. 아, 정말, 아버지, 정말 강의도 오늘 많이 했고, 연구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어, 좀 잠깐 쉴게요. 딱 참나 현전 자성 직관, 좋은 아이디어. 빨리 컴퓨터를 켜야겠다. <웃음> 아니, 요즘은 더 좋아요. 최악이에요. 스마트폰에 노예죠. 스마트폰을 켜야겠다. 스마트폰으로 다 작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직업과 함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직업 하기 전에, 직업 일과 시작되기 전에 명상 좀 해보세요. 또 중간중간 명상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또 자명한 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 더 맞겠다. 이게 와요. 그럼 또 실천해보는. 하고 나면요. 또한 계단 올라간 셈이 돼서, 자, 내가 좀더 전진했죠. 실천까지 가면 내 몸이 앞으로 좀 갔죠.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앞이 보이겠죠. 자동으로. 이게, 이게.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바, 자 이게 내비인데 내비 네비 켜져요. 내비가 앞을 가르쳐, 가리켜요. 그럼 그 내비대로 가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비는? 이제 좀 그러면 여러분 내비가 앞을 기, 비춰줘서 그 길까지 갔더니 이제 차가 쉬게 하나요? 이제 내비에서 가라는데 왔다 하는 순간 내비가 뭐 어떡하죠? 그만큼 또 앞을 가리키죠. 거기까지만 가볼까?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내비 따라가다 어떻게 될까요? 딱그 기분입니다, 제가. 내빌고 박살내버리든지 해야지, 명상에 안 들어야지 멈추지, 명상에 드는 순간 또 앞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다 바탕으로 해서 그 앞에, 자명한 게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서면요,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경지까지이르시면 이제 아, 진짜 나 당했다 하면 일지보살이. 어, 이거 완전 당했다, 완전 엮였다, 일지보살. 제가 일지보살 어디까지 에 비유, 비유했나요? 연가시가 내 뇌를 조종하고 있다까지. 당했다, 이제. 이,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됐다. 성령이라는 연가시가 나를 이제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 내 뇌에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회로가 깔려버렸다. 큰일 났다. 그게 일지보살이요 큰일 났다. 기독교로 하면 성화예요. 거룩해져 버렸다. 이렇게까지 거룩해지려고는 안 했는데, 지금 뜻한 바와 달리 거룩해져 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느껴지고, 실천 안 하면 죽겠고 하다가 보니, 돌겠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릴 판국인데 계속 내 안에서는 이게 돌아간다. <웃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다 가다 그 끝에 예수님이나 이런 성인들의 경직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낚이신 분들이죠. 이렇게 아시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